우와 덥다 자 지금 새벽 아니 새벽은 아니지 영령지 어, 영령군 창원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원을 두개다 주는 걸까요?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결국에는 비숑하고 오고집니다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비행기. 네 지금 들어오는 게 제가 타고 갈. 비행기입니다. 빨리 와라, 빨리 와라, 빨리 와라. 안녕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지금 몽골 항공기 탔는데 뚱땡이가 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공간이 거의 없어요 미치겠어 답답해 뭐슨말이야 바로 호텔로 가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나에요 드디어 숙소에 좋다 숙소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<웃음> 아, 몽골은 아침 5시 48분 우와. 진짜 멋있다 그리 지금 해 뜨고 있는데 아, 핸드폰으로 잘 보이지 않네 잘 보이지 않네 행복해 오, 오늘은 테레지 유립공원 갔다가 일단 좀쉽시야 와, 잘 나가니까 미쳤네. 렛츠 거? 혹시 아침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네. 근데 하나는 여기 넣어 주세요 카페변에 혹시 아침엔 커피를 한잔 오늘 28도야? 와 날씨 좋파 앞에보이는건물이이산구는가 그러니까 요, 요 대통령 집이에요어디요요이 앞에 이 앞에 보이는 대통령 건물 와구는이 친구는 이이장난이친요 둥지 코리아 레스토랑 정성을 는하는이집구기다 봐.